<웃음> 엄마 잘라줘 응 어. 근데 좀 너무 옛날 거긴 하다 나 예쁘게 고얘 입혀 볼래 응. 미안 미안 <웃음> 어, 멈추질 않네 레버엔딩이네 저기요, 주세요. 봐마 줘. 내가 들어갈게. 언니가 먼저 갖고 있었잖아. 딸기 찾아보실게요, 딸기. 네 장태리 선수 1점 사자 참, 찾아볼게요 사자 사자 찾아주세요 어? 버스 찾아볼게요 버스 찾아볼게요 버스 버스, <웃음> 버스. <웃음> <웃음> <웃음> 우와 해리 <웃음> 2점 이번에는 시계 찾아보세요 시계 시계 시계 똑딱, 똑딱똑딱 그렇게 회전하면 안되지 <웃음> <웃음> <웃음> <담� VII> 단어 카드 찾기는 장태리 선수 승리.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기도와어와 우와! 우와! 도와 우와! 리 상도 있 이거 뭐야? 어 뭐야? 뭐 어. 아니잖아 다남마이 카드랑 태화 어, 뭐야? 이건 이거 맞아 거기다? <웃음> 어 거기다 넣고 아니, 이거 안됐어 아직 장태리 선수가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토사들 <웃음> 장예리 선수도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나 빨리 하고 있어 응. 왜? 왜? <웃음> <웃음> <웃음> 양보 상도 있어요. 양보 상. 양보하는 어린이에게는요. 특별한 상이 있어요. <웃음> 내가 어나 이사 왔다 기다응다 엄마+ 엄마가 아니야 나 아들이라고 아들 학교 다니는 형이 여섯 살 아들 응나키 작네 넌몇 달이야 어 보여 그래. 포르로 얼굴 보여줘 봐 고, 랑포르 고, 얼굴 보여줘봐. 포르 고, 가 고, 고, 고, 다 아, 은니야았다니아 worry, w h a t e 래 먹은 줄 알고 걱정했구나. t 아 o 아아아아 t about you? 아 h a t about you? What a b v 라 t 턱이 부위라고 어 부위라인이시네요 <웃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 어머 딸콩이 딸콩 나와 딸콩 나와 나와 하나 네, 갑니다 오야 딸콩아 갈까 말까 딸콩 일 일로 와 갑니다 더 높이 갈까? 어 슉!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니 <놀람> <웃음> <웃음> 엄마 팔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이니다갑 음. 이거 이거는 둘이 한한 계단 혼자 내려와봐 팔 놓고 <웃음> 테리도 이거 하나는 하는 것 같은데 <웃음> 테리도 하나 한계단으내 내려온다. 음료이 말래 음료이 말래 근데 빵은? 응. 응. <웃음> 어머 야 <웃음> 그러면 안돼 여기 엄마 잡고 있을게 테리가 해. 여기 딱 넣어 넣 봐. 해처럼 이렇게 넣어. 어, 그렇지? 거기 넣어 봐. 아, 대리가 데리가? 아니, 아니, 대리가 아, 순들부는 그거 봐. 이요. 이요. 부퉁이 났다. 어, 뭐야? 엄마 우리 이제 들어가자. 어, 왜? 재미없어? 아! 언니가 놀이방처럼 재밌게 놀아준대. 잘 자랐어? 아니, 봐 봐봐. 음. 어머. 음. <웃음> 음. 어머니 너무 예쁜데. 아니야아 <웃음> <웃음> 귀여운데? 아니야. 너무 예쁘네. <웃음> 누르니까 내려갔다. 눌러봐 <웃음> 눌러봐 누르고 다녀 그럼. <웃음> 봐봐 봐봐. 어 <웃음> <엄마. 웃음> 아. 괜찮지? 어때? 괜찮지? 솔직히 마음에 들지? 대리야, 뭐 하는 거야? 어? 일단. 선을 두번 하셨어요. 어 장태리 선수 잘하고 계세요. <웃음> 어머머. 오늘의 발레 경기 1등은 장태리. 내가 <웃음> 발랐나봐. 안다 이번 경기도 음 장혜리 음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이겼다. 승리! 장까 <웃음> 장태리 선수는 누워서 땡깡 부려가지고 탈락이세요. 음 <웃음> 오늘 그림의 주제는 엄마. 음. 음. 엄마를 그려보세요. 장태리 선수. 어, 어, 엄마 그려 보세요. 엄마. 엄마 얼굴이 조그마네. <웃음> 잘 그렸어요? 아니요. 어? 보세요. 아, 이거 아까야, 이거. 줘 보세요. <웃음> 엄마 얼굴이 너무 커요. 그래, 원래... 20점. 20점?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엄마 얼굴이 너무 커요. 아, 선생님 이번에도 볼게요. 작년에서 음. 얼굴이 좀크긴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잘 그려서, 응. 장일씨 승리. 승리. 야! 승리! 나도 안 합니다. 나니! 어? 테리는 지금 얼굴을 제대로 안 그리고 있어요. 맞아. 이것만 그리잖아, 구야. 테리야. <웃음> 응. 어깨가 너무 넓다. 뭐 그리다 보니까.